자 1번 홀은요. 어, 거리는 8 0 m 터고요 어, 되게 아기자기하다. 좌측에 그린 앞쪽으로 해저드가 있고요. 어, 나름 여기 코스 설계가 좀 괜찮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80... 조금 안돼 보여요. 어, 좀안돼 보이는데 경사도 좀 있고 어, 좀 괜찮게 그래도 설계를 해놓은 그런 파스리 홀로 시작을 합니다. 1번 홀거리는 80. 왼쪽에는 인도어 연습장이 있어요. 어, 1층부터 3층까지 이렇게 사진이 잘 되어 있고요. 어, 시즌이 시작돼서 그런지 연습하시는 분들이 꽤 많네요. 전장은, 전장 그렇게 길진 않는데, 한 200? 160, 끝에가 160이라고 써있네. 오르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홀은 음, 그린이 조금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어, 좌측, 좌측으로 가면 좀 거리가 짧거나 그러면 해제도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 조절을 잘 하셔서 좀 안전하게 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1번 그린은 <웃음> 어 그린 어 그린 커팅 어. 우리 생략할까? 생략이 <웃음> 낫겠죠1번홀이니까뭐 그럴 수도 있지 글쎄? 음, 그린 그린 그린 그냥 멀티야 근데 코스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거리도 좀 다양하고 자이번홀은요 거리는 95m고 여기는 그래도 어... 그린 관리는 조금 소소하고 좀 별로긴 한데 코스나 거리도 좀 다양한 것 같고 이런 세워의전는 상태나 이런 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가성비가 좀 괜찮습니다 1인 플레이는 안 되는데 일단은 파스리 이용료가 만원이에요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 좀들어온편이라서 그런 점이좀 장점인 것 같아요 거리는 95m고 여기는 핏박스 기준에서는 내리막으로 시작을 하다가 또 그린에서 살짝 오르막으로 또 언덕이에요 그린 주변좀 넓고요 홀 중앙은 살짝 개미어리처럼 좀 좁아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거리 조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이번에 그리는 더하네? 너무하네? 어? 심하네? <웃음> 아, 뭐야? 어떡해? 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네요. <웃음> 그리는 넓네요. 음,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퍼팅을 한번 해볼게요. 3번 홀은, 오르막 홀이에요. 오르막 홀이고, 거리는 105m라고 나와 있는데, 105m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넘는 것 같고요. 우측으로 그림 밑에, 이제 우측으로 살짝 그라스 벙크 같이, 언덕이 좀 있어요. 그래 우측으로 가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리는 오르막이고, 105m입니다. 어떻게 감옥. 큰일이다. 안 돼, 아, 어, 기지 감옥이야. 쫄. 여기 4번홀은요, 어, 4번홀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홀이에요. 여기 바로 밑에 보이는 그린이 3번홀 그린이고요. 저기 밑에 4번홀 그린, 좌측에 3번홀 티박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3번홀에 혹시나 사람이 있으면 신경을 쓰셔서 플레이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요 그린이 좀 심각해요 가뭄 그린 그리고 사막 그린 <웃음> 가뭄 그린과 사막 그린 상태가 심각합니다 어떻게 어� 생각하시나요? 어쩔 거야 어, 어쩔 티비 저쩔 티비 근데 뭐 코스랑 이런 거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린이 조금 아쉽습니다. 여기는 아쉬워요.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웃으면 안 되는 노하지 어떻게? 무서워. 나는 진짜 찐찐 산소. 나 깜짝 놀랐어 지금. 자, 5번홀은요. 이 산소 옆에 있는. 5번 홀, 음, 너무 승격이에요. 그래서 이때 팁박스가 어, 잘 있고요. 거리는 135m고, 굉장한 오르막이에요. 어, 135 훨씬 더 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쪽에 또 공간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차되는 홀리에요 그래서 앞쪽에 어, 살짝 우측으로 6번 홀티박스를좀 주의를 하셔서 사람이 많을 때는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 이 뭐야? 아, 5번 팁박스가 2개네. 아, 100? 100? 오, 6번이 아니었네. 이렇게 팁박스 2개인 것도 들고 있다고요, 그제? 어프로치를 제가 이렇게 그린이 안 좋은 데를 다니면 저렇게 어프로치를 잘 붙일 수밖에 없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1m 딱 이렇게 딱 자랑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웃음> <웃음> 자, 6번 홀은요 엄청난 5번 그 스키장 오르막 경사를 내려가는 그거보다 더 내려가는 저희가 또 올라왔거든요. 또내려와야 어, 되네요. 그렇죠. <웃음> 그두 배의 어. 내리막인 120m 한150 대보여요. 진짜 엄청 내리막이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주변만 신경을 써서 티샷을 하시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넓기 때문에 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거리는 1 2 0 정도 치면은 무난히 올라갈 것 같아요. 야. 물론, 조금 모질한 것도 있었는데, 이 그린이 약간, 이러니까딱 올라가는 딱 그런 거리였거든요. 딱 경사도 딱 알맞았고. 근데 이건 그린 탓이야. 오. 7번으로는요. 할 말이 없네. 말을 잃게 만드는 홀이에요. 7번으로는 어, 출범. 어, 앞에 보이시나요? 음. 산기슭 홀입니다. 산기슭 홀. 어, 90m고요. 오르막이 90이에요. 거리 90, 오르막 90. 거의 절벽, 암벽 등반 수준의 그런 오르막 경사고요. 음. 바로 해저드에 빠질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런 오르막 경사는 처음 봐요 거의 스키장 수준이고 볼 많이 일으는네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여기 삼키슭에볼한 4,000개 이상합니다 어. 거리 한 우두 잡고 치려고요 지금 저 위로 아예 넘겨버리려고 우두를 잡고 치겠습니다 터요팔으로는 살짝 좁은 느낌이 나요. 음, 살짝 좁고요. 그리고 좌측에 아예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측도 음, 산이라서 아예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내리막이라서 90 정도만 보시고 치셔도 충분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뒤쪽도 공간이 없어서 너무 크거나 뭐 좌우 이렇게 너무 공이 남발하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찍 아니냐? 9번 홀은 음, 여기는 더 좁네요. 어, 더 좁고 음, 이건 잔디인가 길인가 잘 모르겠네. <웃음> 살짝 오르막이긴 한데 어, 거리는 일단 75 정도 되고 요 75에서 80 정도 어, 일단 거리 목록은 75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우측은 공간이 보시다시피 없어요. 떨어지면 찾을 수도 없고 왼쪽도 어, 보이는 게답니다 그래서 그린쪽은 언덕이라서 잘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뒤쪽은 인도 연습장이 있는 쪽이고 어, 여기가 이제 마지막 콜입니다 여기는 좀 코스가 등산 코스여서 좀 힘든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이 이 공간 안에서 어, 설계를 나름 어, 다양하게 거리도 넣어놓고 되게 괜찮게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가격 대비해서는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퍼스를 잡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번은 75m 오르막 코이에요오잘 맞았다.